야야야 yeah, yeah, yeah. yeah, yeah, yeah. 있어 있어 우울한 멍청이 시기 지나가 시 o v 어이없나 사랑했었는지 이맘다난돌봤 <목소리> <생각나다. 목소리> 내게 물 u ồ